태양산 러브즈 친구는 아주 간단한 문장야 <놀람> 지금 왜 필명문자가 있냐면 조부니까 나고요. 응. 우선 부정문 플러스 의문이라는 얘기야. 그럼 부정 날씨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의문이니까 단어의 어순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냥 의무문으로 바 어떻게 되지? 그냥 의문 만약에 그냥 그냥 의문문이었어. 그냥 의문문으로 뭐지 바꿔요 그냥으로 바면 여기가 일반 동사니까 얘들아. 여기가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일반 동사도 여기 삼시장에서 여성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더드 써주겠지? 의무문이니까 더즈그 다음에 뭐 남았어? 네네드 네. 러버 와레틀에서그 네. 어, 네. 다음 원형 나와야 되니까 러브 그지? 러브 원형 그 다음에 침드런 그리고 오른쪽 붙여주면 그냥 의무문이야 소위 말하는 부정 의무문이 아니라 긍정 의무문이 됩니다 네. 네. 긍정은 죠그죠그죠 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바꿔주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뭘까요? 여기서 바로 들어갈 때 부정이라는 건자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건 뭐니? 부정은 날씨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어디다 집어넣냐 부정은 날씨의 위치만 여들에 파악해 주면 돼요. 더진 날씨 되겠지. 더진 날씨니까 뭐가 되겠어요? 더진 그렇지 더진 틀야 되지. 그래서, 되게... 그래서 더진 트 <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근데 그 이제 스즌트도 뭐. 만약에 부정문 있 그럼 뭐, 부정문으 네. 바꿔 볼게요. 뭐가? 부정문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부정문꾸로 바꿔 주세요. 1 2 3 어떻게 돼? 그렇지. 너즌트 이렇게 되죠 너즌트 원형 나니까 너무 나죠 너무나 힘들어해요. 무릎에 안 붙여주죠. 아 그냥 그래서 그럼 예. 이거를 바꿔봐요 이거를 만약에 이걸 바꿔도 되잖아요. 구정부인데 이걸 의문으로 바꿔봐요 그럼 이거잖아. 네.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가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고요. 나머지 써줬잖아요 네. 그치? 여기는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이, 이, 이거 그, 뭐였더라? 그 테레사 앞 뒤에 있는 더즌트를 음. 앞으로 가져와야. 그렇죠. 그 얘기 한번해 그 더즌트를 앞으로 빼버리면 돼. 요 그러면 당연히 테레사 나머지 나머지 테레사를 넣어 붙이더니 뒤에 오겠지. 그지? 어, 어 그지?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막혔어요, 어, 꽉 막혀가지고 나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에서 접근해주세요. 뭐뭐 의문문 못 만들어도 어 그럼 이거 부정문을 만들어 부정문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 일반 동사니까 바로 어젠트 러브 치드러 그럼 이 부정문을 다시 의문으로 만들어주면 부정 의문문이 된다 말이야 요거하고 요거 아까 승기 반대로 요거를 앞으로 빼버리면 나머지 해결돼 얘를 빼면 나머지 텐에서 러브 치들러노름표가 붙여준다 이게 나 이제 네. 이렇게 써준다 아니면 뭐 의문문에다가 여기다가 나슬 붙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어려워지지 말란 말이야. 아 부정의 문이라는 게큰 거구나 여기 긍정 평서문을 뭘로 바꿨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기 해서 긍정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긍정문이라는 건 부정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걸 긍정문이라 부르고, 건 긍정문이라고 그러고 플러스 뭐라고 의문문에다가 어, 긍정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면 부정문과 반대되는 게 긍정문이고 의문문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 그래서 긍정 평소문으로 바꿔주면 이게 긍정 평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 부정의문문이 할수 있는 거. 와, 부정의문문을 부정문으로 바꿔주고 평소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두 개를 포함하고 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는 신동문학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요 이걸 극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영으로 바꾼 거야. 계속 우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문문을 다시 평소문으로 바꾸는 녀석도 해야 되고 다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연습도 하고 또 부정문을 뭐요? 긍정의문문으로 바꾸는 연습도 해야지 네, 긍정 <웃음> 의문문을 그렇지 않아요? 부정문을 긍정의문문으로 한번 바꿔 볼까? 부정문을 긍정의문문 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부정문 자, 뭐? 어, 부정문을 바꿔 볼게 어, 토는 부정문 러전트 어, 자, 이잘 먹지 않아요. 어, 어, 아침 먹지 않아요 해볼까요? 아침 먹지 않아요? 네, 브랩퍼스. Uh, 브랩퍼스. 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응. 뭐라고지고 부정문이죠? 네. 그럼 뭐야? 부정평성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문에다가 의문은 아닙니까? 부정평성문이라고 할 때요. 부정문. 부정문 플러스 평성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네, 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우리가 주시해 보자. 긍정 의문문으로 바꿔보자고요. 긍정으로 바꿔지고 의문문으로 긍정 의문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아저 네, 네. 아, 아, 알아요. 알겠어. 네 알아요. 의문문로바꿔자 바로 나올 수 있어? 도즈 토토 이트 도 o e a 그렇지. d o e 아침 먹니? 이런 음. 뜻이죠. 어, 도즈트에다가 도즈낯에서 낫을 빼고. 그쵸, 낫을 빼면 응용문이 되고요. 위치 바꿔주면 응용문이 되는 거죠. 그죠? 더스통이 되고, 그 다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네.